보통 저도 뭐 렉슨 스포츠를 살 때도 그랬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런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는 이유가 그냥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넣으면 깔끔하겠다 아니면 더 유용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, 안 넣었던 건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한 100만 원 정도면 제일 좋은 거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는 중고로 사더라도 2, 30만 원이면 충분히 멀티미디어 기능을 다할수 있으니까 미니를 사서 넣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를 타보고 느낀 점은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상당히 잘 된다는 겁니다. So this car supports Apple CarPlay. Siri open maps. I don't understand. Siri open maps. I don't see anything connected. Siri open maps. Here's what I found on the web for Gorilla Mask. s